네, 여러분 이과 광희 들어갈게요. 제목이 'Talk Your Best'예요. 네, 최선을 다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합시다. 대화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그 대화를 하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The new school year is here. 예, 네, the new school은 새 학년이죠. School year, 새 학년이 is here. 여기 있다는 얘긴데 예, 시작되었습니다. Begins, 또는 s t a r t s 은 걸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s 치단 r 니까 이렇게 r t s s t a r t 네, starts, starts, s t a r a r e you n e s a r v o u t t s a b o u t t t a l k i n g r t s o t h e r s t a r e n t s a r e you n e r v o u s 한 t 요 긴장되나요? a b t u t 때문 t t a l k i n g 동명사 전치사뒤동명사 t a l k 은 t o 라는 전치사 또는 w i 나 h and a 같은 게다 와야 돼요. 턱 뒤에 투 이런 거 없으면, 전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네. talking to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긴장되나요? are nervous about, 뭐에 대해서? about, 뭐에 대해서? talking to other students에 대해서 긴장되나요? 즉, 다른 학생들과 대화하는 게 힘든가요? 긴장되나요? do you have trouble starting conversations? do you have trouble? 문제가 있어요? 뭐에 Starting conversation 하는 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있나요? t r a u e l 도 역시 Starting을 써야 돼요. 동영상.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나요? 즉대화 시작하는 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죠. Do you have a trouble? h a v e a t r o u b l e i n g 가수 e r h 다 a 뭐 하는데 어 t I 을겪 n t e 니까대 h 를 a 작하는게힘 t I 요 n h a t I a b e e o u t I 러면 n 건 어떤가요 h n v e h a t I a b o u t I n e e p i n g c o n v e r h a t I o n s g o i n g 그럼 대화를 시작하는 게좀 괜찮다면, 그럼 대화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 계속 해 나가는 것은 어떤가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역시, about 때문에, 전 동명사, keeping, 전치사 대역 작업, keep going이 수거죠. keep 다음에 ing, 계속 ing 나오고 있네. 다동명사예 여기는. 네, 대화를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Don't worry. 걱정 마십오 걱정 마세요. Here are five tips to become a better talker. 예, 여기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겁니다. 더 나은 말하는 사람이 되는 다섯 가지 tips, 조언들이 여기 있어요. 즉,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이런 얘기죠. better talker는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되는 조언 튜 비컴 투 정사에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형용사의 법을 쓰였다고 볼수 있겠죠 네, 앞에 명사가 나오면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되겠죠 그때는 다섯 가지 조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 네, 다섯 가지 조언을 하겠죠 그래 뭐에 대한 조언? 대화를 잘하는 말을 더 잘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어베르터카가 되는 그 베르터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자 어떻게 되 questions. 1 s 게요 y 원. s t e r t o n by asking e s t i n t a e t by 전지사, asking e s t i n t e s t i n a s i by i asking i i 바이가 뭐뭐 함으로써 이 아이 엔지가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근데 뭘 함으로써 네, 질문을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거죠 질문을 해서 시작을 해라 근데 재미있는 질문이야 자, 질문하면 상대방이 뭐 하겠어요 대답을 하겠지 자 봅시다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love to talk about love to 뭐뭐 하는 걸 좋아합니다 터킹 해도 되고요. 여기는 to 했는데 터킹도 됩니다. 러브는 뒤에 동명사, 초부정사다 쓰는 동사. 자, talk about themselves. themselves는 모습표를 다시 받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대부분 사람들이 남 얘기 그러니까 대화할 때 자기 얘기 많이 한다 이 얘기죠. themselves는 most people 자신이니까 self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기대명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목적으로 쓰이니까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 give them the chance. 무슨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영식이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간장하죠. 직접 목적고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give the chance to them. the chance하고 them을 자리를 바꾸면 to라는 전치사를 쓰면 됩니다. 그 사이에. 그거는 기부 give 때문이죠. 기부는 툴을 써야 하는 거. 예,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야? 그 상대방, 대부분 사람들 자기 말을 좋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대화를 누군가 하잖아요. 그 상대방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말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When you ask questions about people, they will answer gladly. 여러분이 w 뭐할때 질문을 할때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할때 그들은 기쁘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음, 대화를 할때재밌는 질문을 하면 네, 대답을 하는데 기분 좋게 기쁘게 하니까 대화가 잘 되겠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과거니까 But 지난 주말에 뭐 했니? what do you like to do? 뭐, 뭐, 뭐 하고 싶니? I l do. like to do. 자, 하면, 뭐, I like to do. 아, 뭐, I like I like to I l i k t I e to t to